랩 걸렸어 와소리소리소리소리 바이바이 <웃음> 마무리 마무리 네 그래서 파이팅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가 유리멘탈이야? 누 이거 빠 <놀람> <파이. 놀람> 이좀 봐라. 오, 재, 어, 재 재미 들렸어. 아, 야. 이게 맞 야, 미지 이렇게 돼? 나무리~! 예~! Yeah. <웃음> 역시 첫 판은 집중적으로 다해서 이겼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오오오 아냐! 하하하하. <웃음> 다행이다. 미쳤나봐. 아, 저기 상단이, 상단이라 그랬나? 야, 아 <웃음> 어이없다. 아 이게 안 되냐? 아, 아 갑자기 안 나가네요. <웃음> <웃음> 맞아. 니니니 <웃음> 어, <노노노노. 언니>, <웃음> 아. 와와이게 걸려 잡고 야씨 말도 안돼 마무리~~ <웃음> 속임스~~ 아네아이슈 블랙이가 오늘 까주지 오늘내 네 차례 부르부름 누가 욕해? 이거 봐 <웃음> I'm ready 야 어, 이거 처음 참아노봐 오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야이 <웃음> 속았어 이 아저씨 속았어, <웃음> 이 아저씨 속았어. <웃음> 아싸 아싸 길길길이 아저씨 팔이 너무 긴거같아긴거같아 안 돼! 언니~~ <웃음> 오 이게 뭐야. 끊기네. 아,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란 얘긴데. 야 이거 안썼어 아이씨. 아싸! 어퍼컷 이겼다. 아, 어퍼컷 이겼다. 어퍼컷 이겼다. 아, 서퍼컷. 바이. 굿데이. 노. 아 잠깐. 마무리. 어. Fight. 어머. 어머 이언니 못 일어나. 이언니 못 일어나. 아 너무 잔인한가? 이영님 화났어. 어, n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 이영 o 어 o n 아 no, no, no, 오. 안 되니까 연씨. 마무리. 왜 나갔어? 이 나갔어. 법이별램법램법 아니 이걸 램덤으로 하냐? <웃음> 와 어이없다. 하지만 이번에 승리 제가 먹었을 거예요. 야 봤어 통신에서 봤어? 자, 어, 복수하고 싶으면은 복수고 싶으면은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저 때려주세요 어 뭐야 방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망하는 거야? 오! 아니, 이게! 와, 하람 사기다! <웃음> 아이씨, 저 아저씨, 뭐야! 아, 뭐야! 이 아저씨 게임 진짜 재밌게 한다! 와... <웃음> 뭐야... 아, 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이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분 뒤에 도착이에요? 오케이, 펄. 틀렛이야, 틀렛. 틀렛. 예, 저기 영어 뭐야? 짜 짠. 도전. 다행이다. 운 좋았다. 어 녹단 찍었어요? 오 녹단 가시거 축하. 차차. 차차차차차어 녹단 찍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 오. <웃음> 미안. <웃음> 바이바이. 시 Let's start! 뭐전 아직 키보드니까 h e 어, e e 오야 뭐야 이거? 야, 이겼어.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 이겼어. 아, 잘했었다 아, 이런 아까운 기회를. 마무리. 또. 어. 자 마무리 포팩트 See you next time. g o o